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인이든 부부든 요 우리는 기념일이 존재하는데요 함께한 시간들이 많을수록 특정 기념일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우리는 요두 사람의 깊고 오래된 관계를 기념하기 위한 날임에도 불구하고요 기념일에 다퉈 보신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요? 혹은 기념일에 이별을 하신 경험도 있으실까요? 기념일에 싸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왜 하필이면 그 기념일에 또 우린 이렇게 싸우는지 평소에도 싸워왔지만 왜 기념일에는 더 격하게 싸우게 되는지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념일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겐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거든요 물론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연인들이나 부부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특별한 그런 기념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요, 그 어떤 때보다 우리 둘 사이가 더 돈독하고 예쁜 추억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날 생각보다 다툼이 잘 일어나기도 하죠. 늘 좋기만 했던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는 생각보다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념일이 오기 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서로가 약간의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요. 그 기념일에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요. 내 남자친구가 혹은 내 남편이요 딱히 지적할 만큼 나한테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혹은 결혼하기 전처럼 그때처럼은 나를 아끼는 것 같은 느낌이 잘안들 수는 있겠죠 혹은 조금은 편안하게 나를 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 느껴지면서 다소간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념일들 중에요 굳이 챙기는 것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애매한 기념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런 기념일들 중에 나는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 상대방은 그날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요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나는요 그런 날을 내 상대방이 챙기지 않았다고 해서 딱히 시비를 거거나 삐딱하게 나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가오는 기념일은 요 누가 뭐래도 좀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내 남자친구가 다른 건 몰라도 이날 만큼은 좀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겠죠 다소간의 서운함도 있었고요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기념일에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려고 그날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서 앞전의 서운함을 사라지게 해보려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서도요 또 그렇게 기대를 했다가 내가 상처를 받거나 화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자 또못 챙기더라도 넘어가 보자 라고 또 마음을 비우고도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막상 기념일이 됐는데 내 상대방이요 그걸 기억하고 있네요 또그 기념일을 위해서 요 나름은 노력을 하기도 했네요 이렇게 내 상대방이 뭔가를 해주니까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예전부터 이 기념일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생각은 해오고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내 머릿속에는 요 내가 상상하던 그기념일의 어떤 그림이 있다 보니까 내 상대방이 나름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게 내 상상에 부합할 정도는 또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괘씸함을 담은 것도 아니고요 서운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많이 기쁘지 않아서요 내가 생각해 오던 그 그림에 부합하지 않아서 내 기쁨의 표현도 그 정도만 표현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억지로 막 좋아하는 것도 내 마음에선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거고요. 그래도 분명히 고마워하고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요 내가 예전에 참 많이 기뻐했고요 좋아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여자라면요 나 역시 예전과 같은 느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 남자가 만약 예민한 사람이라면요 나라는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느끼면서 그 사람 마음이 조금은 또 불편해질 수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요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요요 근래에 자기 여자에게 자기가 신경을 많이 못 써주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미안하기도 했었고요 약간 눈치가 보이기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다소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딴에는 요이 기념일을 통해서 그 마음을 또 풀어주고 싶은가 봐요 그럼에도 또 변명 같지만요 내 여자가 만족해 할 만큼 경제적인 상황이든 시간적인 상황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분하지 못했던 이유로 풍성하게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도 느끼나 보죠 그래서 기뻐해줬으면 좋겠다고 라 기대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많이 기뻐하고 훌훌 털어버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없이 잘 넘어가고 싶었나 봐요 근데 자기 여자의 표정과 기분이 그닥 기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나 보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 물어보나 봐요 별로 안 좋아?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 말은요 어쩌면 남자 본인이 요 자기 마음이 좀 편해지기 위해서 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라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부디 좋게 넘어가 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요 딱히 공격할 마음도 없었고요 기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전처럼 그 정도의 기쁨이 없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뿐인데 오히려 내가요 노력해줘서 많이 고맙다고 그 사람한테 말해주면서 나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 사람 다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남자인 나는 요내 여자가 지금 뭔가 꿍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여자인 나도 요 내가 좋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나보고 기분 좋은 액션을 보여달라는 압박을 느끼는 그런 기분 나쁨을 또 느낄 수 있겠죠 이런 마음들이 서로에게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상대방을 대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들이 조금은 자기 기분들을 담아서 표출하게 될 거예요. 분명 우리 기념일에는요. 웃고 즐겁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임에도 점점 더 어색해지고만 있어요. 그런데요. 나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 상대방도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어색한 분위기를 서로 먼저 풀어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남자인 내 입장에서는 그동안 잘해주지 못했던 거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부족하고 모자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날만큼이라도 좀잘 넘어가주면 어떻겠나. 그래서 내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꼭 이런 날마저도 이렇게 불편한 기운을 내세워서 내 기운을 꺾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기왕 좋은 날이니까 그냥 좀 넘어갈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근데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그래요 네가 그렇게 부족했다고 알고 있다면 네가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자를 만든 거라면요 다른 날은 몰라도요 오늘만큼은 조금 더 노력해 줄수 있는 거 아니냐고 엄청난 퍼포먼스나 큰 선물이 준비된 건 아니더라도 그 깊은 마음의 표현이라도 해주면 그렇게 해서 내 기분을 좋게라도 만들어주면 되는데 너는 지금 나한테 그런 것들을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웃어주고 애써서 노력해서 고맙다라고 표현해 주는 걸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강요가 너무 속상하고 괴롭다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챙기지 말라고요 그러면 원망이라도 할 테니까요 모양새는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 나도 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해주면 될 것을 왜 거기서 나보고 만족하라고 강요하냐고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남자 입장에서는요 맞다고요.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네가 그동안 잘 견뎌주고 참아와서 그게 고마워서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냐고 근데 지금 내가 받는 느낌은 어설프게 얼렁뚱땅 넘어갈 거면 안 하는 게 맞겠다 그게 더 차라리 낫다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요 차라리 이런 기념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남자인 내가 이 기념일을 바랬던 건 아니지 않냐고요 나는 네가 원하는 것 같아서 그 기념일을 챙겨주려고 이렇게 한 건데 결국 또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거구나 나만 나쁜 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마음이 이렇게 자꾸 삐뚤어지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요 왜 기념일을 남자만 꼭 챙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여자가 그 기념일이 중요하다고 나한테 이야기는 하면서요 우리 추억을 잊었냐 라고 말하면서 그걸 내가 챙겨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게 맞다면 자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러니까 삐뚤어진 남자 마음속에는 요 여자 자기가 좋으려고 기념일을 만든 것 같고요 남자는 요그 기념일을 함께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맞춰줘야만 하는 하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면서 감정이 더더욱 삐뚤어지겠죠 어쨌든 이런 마음의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요 서로가 점점 어색해지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엄두가 나질 않아요 내 마음을 조금 더꾹 누르면서 방끝 웃어주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업 시켜주기에는요 지금 내가요 지금 우리는요 서로 너무 억울한가봐요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다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냉랭한 기운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요 그런 감정들이 격해지다 보니까 여자인 나도요 남자인 그도요 이런 날만큼이라도 그냥 넘어가고 좋게 갈 수는 없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되겠죠 이런 날만큼이라도 조금 더 노력해 줄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게 될 거라고요 그 말로 또 우리는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또 이런 대화 없이 어색한 기류만 흐르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요 그날의 감정들을 돌아보니까 또 서운한 감정들, 억울함이 밀려오네요 그럼에도 여기까지 참고 말안 했던 것처럼 이 이후에도 내 마음들을 좀 견뎌보려고는 하는데요 어쩌면 이 순간에도요 우리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뭔가 말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도 맞겠죠 근데 역시 그때도 누가 먼저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또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요 뭔지 모를 기싸움 때문에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요 어쩌면 그 다음날부터는요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그만하자는 통보를 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또 어쩌면 상대가 그만하자는 통보를 해올 수도 있다고 라 그런 통보를 받을 각오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념일은 분명 우리 둘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로 만들어져야 되는 날인데 그 기념일이 요 우리를 자꾸 더 괴롭고 힘들게 해요 여자 입장에서는 요그 기념일을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만 내게 충분히 전해졌으면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평상시에 나를 잘 대해줬다면 내가 그날 그렇게까지 서운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좀 못했다면 그날 만큼이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내가 다시 이해해보고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애를 써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나는 말 안하고 꾹 참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도 요 맞아요 그 기념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마음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냐고요 내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대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혹은 부족했던 것도 맞지만 그렇게 예쁜 마음으로 또 넘어가지고 이해해 준다면 더 좋은 것으로 내가 해주려고 했었던 거라고 그런데 결국 기념일에 벼르고 있다가 터트린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너는 나한테 뭘 그렇게 잘해주냐고 네가 이런 감정들을 터뜨리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여태까지 뭐 바란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요. 너도 나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또 상처 주겠죠. 역시 큰 틀에서는 요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고요. 남자는 인정을 받고 싶은가 봐요. 여자는 요 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랑받는 순간을 기념일에 조금 더 기대하게 되나봐요 그리고 남자는요 자기가 내 여자를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남자라는 걸그 기념일에 인정받고 싶은가 봐요 기념일을 행복하게 잘 마무리를 했다면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내 남자가 여전히 나를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고 고마운 마음이 생길 거고요 내 스스로도 행복하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겠죠 남자 입장에서는요 그날 그렇게 내 여자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꽤 괜찮은 놈으로 내 여자를 잘 대하고 있나 보구나 하고 스스로 뿌듯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또 행복을 느끼게 될 거고요 분명 우리의 기념일에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들은 있었는데요 우리 둘다그 기념일이 좀더 편안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는 있었는데 내가 그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준 만큼 내 상대에게 미안하고 눈치 봤던 만큼 우리는 어쩌면 그만큼 상대방의 반응에 또 예민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 나도 요 그날만큼은 그 사람이 나를 조금 더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노력해 주지 않을까를 기대하고요 남자인 내 입장에서도 요 그날만큼은 내 여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나를 조금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날 그렇게 싸우게 된걸 수도 있겠죠 나도 좋은 마음으로 그 남자를 대하기 위해서 기념일 장소에 나왔고요 그 남자도 요 나와 좋은 마음으로 만나보기 위해서 그 기념일 장소에 나왔을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요 내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이라서도 아니고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서도 아닐 거예요 내 상대방이 내 기준에 조금 부합하지 못한 걸순 있겠죠 내 상대방이 나에게 기댔던 그 마음만큼 내가 해주지 못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힘들어지고 있었다고 라 생각해 보시면 기념일에 혹 다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지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내가 너무너무 비참해지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 행복해야 될 기념일을요 앞으로도 두려운 날로 만들지 않도록요 우리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좀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